우와 역시 포르네우스야 유튜브 개떡상에서 우리 구하러 왔구나 정말이야? 이제 우리 드디어 회원수가 천 명이 넘을 수 있는 거야? 아니 나도 망했어